돈 앞에서는 좌와 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와야, 보수와 진보, 이런 것은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설마 과반수 정도야 획득하지 않겠나 했지만 결과는 미래통합당의 참담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역사상 보수당이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은 없던 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대원저지선을 확보하긴 했지만 103석의 의석으로는 야당이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전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원내 교섭 능력을 상실한 식물정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번 선거는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코로나의 승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야당을 눌렀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모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일거에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하강도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난 것도 코로나 때문에 과거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의 폐기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일거에 묻어버렸습니다. 둘째, 이번 선거는 돈 선거였습니다. 돈을 쥐고 국민들의 눈앞에 흔들었던 선거였습니다. 재난기금이라는 명목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다수 서민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된 합법적 매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후보를 뽑아주면 국민 전원에게 100%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까지 대놓고 돈을 흔드는 후보 지원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단돈 몇만 원을 유권자의 손에 쥐어줘도 구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100만 원의 돈을 주겠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었고 그런 말들이 전국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다고 보는 것도 결코 무리한 분석이 아닐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좌와 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이런 것은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야당은 그 정책을 반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공약을 뺏어올 수도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육군자들의 표가 여당에게 팔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는 여당이 장악한 언론들을 통해서 정부의 무능이나 실정마저도 치적으로 포장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방송 신문 매체들은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사태 수습을 배우려고 있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코로나 의료 일선에서는 밤낮 없이 환자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사투는 언론 매체들과 기자들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치적으로 포장됐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던 것은 야당 지도자의 무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 개파들과의 싸움으로 몇 번이나 공천이 뒤집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들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선거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무능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당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온 것도 적지 않은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광은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의 리더십 부재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단일화 효과를 가져오도록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포옹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야권, 숙권정당의 리더로서의 여유 있는 모습, 자신감과 포용력,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층에게 눈도장을 잘 찍을 수 있었는데 안철수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당리당략의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리더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처럼 야권이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달 전만 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만 명에서 100만여 명의 민주시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여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언론에서조차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일탈적 행위와 불법을 들추어내면서 이러한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을 빚고는 그런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야당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정 반대되는 처참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한 사고나 우인일수 없다는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저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무슨 신의 섭리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의 그 거대한 물결을 단번에 흩어버린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직은 좀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절히 뭔가를 바랄 때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수년 동안 제대로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식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수출이 잘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고 다수의 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는 세력의 손에 검이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힘은 너무나 강성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럴 때 성경의 한 귀절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and courageous, 담대하라.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terrified, 떨지 마라. For, 왜냐하면 the Lord your God, 주 너의 하나님이, goes with you, 너와 함께 행할 것이다. He will never leave you, 그는 결코 너를 너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Nor forsake you, 그리고 너를 또한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자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제 우리는 간절한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용기를 잃지 말고 어, 기도하도록 합시다.